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미분양, 그리고 아파트에 뭐 분양을 받을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뭐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대부분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뭐 5월달 마찬가지, 뭐 대선 공약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아파트가 대부분 미분양이고 입주 물량이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 물량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위치 뭐 동네마다 내가 정해서 딱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야 되고 아파트 가게는 많이 올랐고 미분양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현재 보다시피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래 보면 4월달부터 해서 뭐 다사신천, 감산, 태평로, 뭐 대명동. 수성구는 사실 그래 많지는 않지만은 또 그만큼 저는 또 수성구를 대단하게 또 생각도 안 합니다. 일단은 뭐 집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다시 대파는게 투자고 사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들은 위세력과 투자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지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돈을 벌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돈을 버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가장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 상황을 어, 우리가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시점이지 사실 뭐 위치가 좋은 자리를 구입해서 다시 이와 같이 아파트가 상승한다 서울 강남처럼 상승한다.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뭐 저는 그런 스타일이나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대구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3 40년 2 30년 만에 아파트 최고로 폭등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정권에 따라 약간씩 틀리고 기본적으로 뭐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예,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트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 사이에는 투기 세력과 투자를 하려는 분들, 갭투자를 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실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죠.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인 개념으로서는 모든 게 확인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투기 세력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지, 이거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도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죠.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얼마든지 장난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만 봐도 대체적으로 뭐 중국 인구의 1%만, 뭐 1%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도 사실 해외 투자자들이죠. 그렇게 돈 많은 아들이 들어와서 휘짚고 나가면 이렇게 막차 타는 분들은 사실 뭐 거의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뭐 데이터에 다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실, 어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미분양 낳는 아파트를, 어, 할인해서 살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거는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어느 시점을 뭐 체크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가장 잘 나가는 60에서 85 헤비, 33평 아파트 미분양이 가장 많죠. 3827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보면은 뭐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가장 많이 나는 33평, 25평 이상의 아파트들 미분양이 적게 나오고 25평에서 33평 사이에 아파트들이 가장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뭐른게 없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아니 지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급이 많이 된다면 계속해서 아파트는 미분양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근데 뭐 어떤 분들도 전화 오셔서 위치가 좋은 데는 미분양이 아니더라 뭐괜찮더라 괜찮고 위치가 좋다면 은뭐 직접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다뭐 기다리고 계시고 일제적으로 뭐 중구다 남구다 할것 없이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차이는 다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동향을 봤을 때는 어느 한곳 빠짐 없이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가지 미분양을 보게 되면은 어 지금 동구 쪽이 미분양이 실제 보면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어 나머지 달서구 생각 외로 미분양이 좀 많이 나왔고요 달성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수중구다남구다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실제 아파트 투자를 해보고 투기를 했는 분들이 아니죠 투자 투기를 했는 분들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어 볼까 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대부적으로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미분양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그만큼 실소유자들도 어느 정도 투자에 망설이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입주를 그간 실수자 위주로 하는 분들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다시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남구는 적고, 동구는 많고, 중구는 별로 안 돼서 계속해서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뭐 미분양도 뭐, 정지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한 동네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죠.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할 때나 뭐, 투자 투기 일반인들도 아파트 두채세채 전부 다갭 투자로 해서 돈을 벌려고 막 덤볐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망설임도 많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기다리는 추세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요. 망설이는 분도 많은데, 어느 시점이 가장 좋다 나쁘다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사회상 아무도 잘 모릅니다. 아 똑똑한 분들 투자 투기를 했는 분들도 사실 실수하는 사례들도 정말 많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또 스터디 카페 뭐 얘기를 하시면서 뭐 아파트가 계속 상승을 한다. 근데 스터디 카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여기 있죠. 주식이다 뭐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한다면은 대부분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딩방을 통해서,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투자 카페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위치가 내가 여기 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대부분 이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해서 또 떨어지지 않느냐?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여 고점에서 팔고 나가는 분들이 뭐 실제 어느 정도 투기 세력들이고, 나머지는 등달하고 올라와서 이 고점을 모르고, 아예 하향 시점에서 기다리다가 이까지 떨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뭐 포인이다, 뭐할거 없이 평균적인 거에 갖다 대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내가 예전에 돈을 좀 벌었다.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예 그 채권들과 뭐 아는 지인들과 진짜 뭐 오랜 유대 관계를 형성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떨어져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유튜브에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어서 가는지 몰라도 주식에 전화번호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 뭐 어떤 뭐 리딩방이다. 그러면 이래 상승을 한다. 자기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고점에 있는데 나머지 뭐 개미를 예를 들어서 기업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따라 오라는 얘기 뿐이 안되죠 그리고 그렇게 주식을 해서 또 돈을 벌었다 하는 분들을 주변에 뭐 얘기를 듣거나 하는 분들 보면 엄청나게 뭐 열정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을 차리 놓고 거기에서 뭐 10명 숨으며 사무실 이용료를 받고 뭐 정보 공유를 하고 이런데 뭐 그런 곳에서 실제 주식을 공부하거나 뭐 같이 운영을 했던 사람들도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그렇게 스터디 카페도 운영이 되고 뭐 투자 카페 마찬가지 다양하게 뭐 주식의 리딩 방뭐 어느정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저는 그런 쪽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들어보는 것이고 모든 것은 뭐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에 투자 투기를 하는 분들은 실제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정도로 투자 투기를 해보면서 몸으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뭐 유튜브다 뭐다 뭐 얘기를 하는 모든 부분들의 얘기만 듣고 투 자를 하거나 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뭐 아파트도 실제 제가 그냥 살 입장에서 뭐 아파트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나는 이 동네에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시점에는 올랐다 내리다를 반복하고 일단 안 팔면 뭐 사실 아파트가 내리든 올리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대부분 막 많이 확인이 할수 있다 보니까 그걸 집착하듯이 막 보게 돼요. 집착하듯이 뭐 자꾸 보게 되면 그게 자꾸 빠집니다. 가다 보면 내가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은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북기니기를 한번 보거나 재미 삼아 한번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미분양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여기 나오는 통계 자료보다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주말에 봄이 현수막도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한번씩 보고 유튜브나 어뭐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한번 보더라도 계속해서 주장장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집착을 하거나 소위 모래서 꼽힙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집착해서 유튜브를 그래 보실 필요도 없고 뭐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전체적인 것만 한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금리가 인상된다고 너도 나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도 그렇고요 뉴스도 마찬가지고 구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썸네일도 아무래도 썸네일을 보고 유튜브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뭐 홍보 아닌 홍보 개념이죠 따지고 보면 뉴스도 아니면 드라마도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떨어진다. 그럼 조기 종영을 합니다. 그런 가하고다 동일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 뭐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뭐 PC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뭐 좋은 걸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길래 뭐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도 유튜브를 보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PC를 만들고 나니까 그런 PC 만드는 유튜브를 다시 안 보게 되죠.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를 보는 것에 준하지 마시고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이런 분양 아파트 말고 실시하고 구축 아파트 구입을 할 때도 보면 한 곳에 부동산에 가서 덜컹 사는 경우 는잘 없죠 여기저기 부동산 단위 보는 것처럼 여기저기 어떤 정보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도 보고 전체적인 흐름도 보고 집도 내부도 한번 보는 것처럼 구석구석 한번 상표를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지식을 배움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직 구할 때도 이 집은 별로고 저 집은 별로고 막 보다시피 결국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거고 물론 그 집을 잘못 샀어 뭐 구입을 잘못했다. 뭐 그렇다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뭐 실수를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는 건데 금리 산성은 옛날부터도 금리가 6.5% 까지 올랐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전세, 전세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 전세가 거래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신데 전세 거래가 안되면 금액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낮추고 다시 뭐 돈이 좀 부족하다면 전세금 대출을 조금 받든 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해야 되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뭐 계속 내가 전세금액을 고집한다면 당연히 전세는 거래가 안될 것입니다. 시세가 뭐 지금 예전에 유국했다가 전세거래가 지금 사옥으로 떨어졌다면 사옥으로 나서야 되겠죠. 유국을 계속 고집하면 전세거래는 안 되고 돈은 계속 말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일일이 얘기 안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또 생각 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와 있고 지금 입주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실제 미분양이 낳는 악성 미분양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20년 21년 전부 다공부동 영경동뭐 다사 지금뭐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미분양이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뭐 2021년 23년 분양 미분양 들뭐 중공 이후 중공전 미분양 들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분양은 발생될 수 있는 얼마든지의 상황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뭐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내가 선호하는 지역, 내가 선호하는 동네에 아파트의 미분양이 안 나면 어떻해요뭐 이렇게 또 묻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미분양이 안 나면은, 어, 내가 선호하는 동네, 선호하는 지역 입하시면 됩니다. 입하시면 되지. 제가 그것까지 전화해서 물으시면. 뭐 어떻게 얘기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뭐 전화를 해서 묻거나뭐 영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미분양도 중요하고 내가 들어갈 아파트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거는 뭐다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했고 양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꼭 선호 지역이나 뭐 이런걸 떠나서 지금은 무조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는게 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100원인데 200원, 300원 주고 뭐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아 시세대로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시세가 2, 300원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여지가 있다면은 당연히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급하다면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사야 되고 모른다면은 또 마찬가지 비싸게 주고 사면 되고요. 하더라도 내가 다시 팔 생각이 없다면은, 어 뭐, 적어도, 뭐, 갭 투자다, 뭐, 아파트 가격에다, 뭐, 상승했다,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 모르죠. 뭐, 평생 살려고 사는 아파트도 막상 일이 있어서 팔아야 되고, 어느 지역으로 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또 팔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저점에서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만 얼마라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너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미분양이 나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현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구입할 시점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계속해서 뭐 자료를 보고 주변 동향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네이브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내가 들어가야 될 동네 위치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아파트 정보까지 뭐 특히나 내부 부동산은 아파트에 대해서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쭉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예전 가격보다 좀 떨어졌네 아니면 올랐네 물론 부동산에서는 예전하고 틀리게 뭐 아파트나 뭐 부동산 뭐 상가주택이나 주인들하고 쇼당은 잘 안보죠 예전에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놓 내놓은 대로 접수만 대부분 합니다. 뭐 상가 주택이든 뭐다가오 주택이든 뭐 아파트든 빌라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일부 뭐 절충을 해준다 뭐이런 얘기 정도는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와 있는 공고 매물을 어느 정도 보시면 장 쉽게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뭐 부동산에 나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의 아파트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클리막 해도 뭐 단지에 대해서 너무 잘 나오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매물에 대한 몇 동, 매토 뭐 이것까지 명확하게 다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걸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축 말고 신축으로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 신축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냥은 분양대로. 또뭐 사실 뭐 현수막이 막 걸려있죠. 걸려있는데, 그런데도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 뭐, 궁금한 거는 일단은 모르면 여기저기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걸좀 참고하시면 되고, 뭐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고라도 한 번씩 물어보시고, 그래가, 뭐, 이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동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여기도 투자해보고 저기도 투자해보고, 내가 그러니까 뭐안 되면 한 곳에서는 좀 빠지더라도 다른 한 곳에서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뭐 이익이 됐다면 은 어느 정도 이익을 받는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 없는 분들은 적어도 뭐 이렇게 정도만 확인을 해도 워낙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뭐매동매토에몇 몇몇 평에 얼마 뭐 그리고 전세 마찬가지 매매 마찬가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미분양도 100% 다 정확하게 접수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마찬가지 시청에 나오는 통계자료도 100%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락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다양한 루트로 확인을 해보시거나 어, 시청이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른 사이트 아니면 유튜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참고한다고 너무 쭉 장장 보시다 보면은 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명생계 네. 명생계. 적당하에 지금은 아직까지 아파트 구입할 시점이 아니다.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해주 시면될것 같고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전세 마찬가지 그 거래가 잘안 된다고 하고 실제 대부분 예전 전세 금액보다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전세를 뭐 구입 뭐 매매 임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금액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뭐 광고를 보시도 되고요. 네 내부 광고에 지금 전세 거래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찾기가 싫단 말이죠. 그냥 전화 통화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그런 정도뿐이 안 되는데 쭉 찾아보시면 모든 정보를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하셔서 뭐 찾기가 귀찮아서 그러신 거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사람이 노력을 하죠 그 단계까지는 가기 전에 대부분 좀 노력을 하시면 쉽게 쉽게 이해가 되고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